아파트 청약시장이 지방부터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도 서울 외곽지역부터 관망세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대출 규제 등으로 대선 이전까지는 이 같은 추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한 707개 단지 중 16.5%인 117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미분양 단지 비율을 보면 충북이 분양한 2개 단지에서 모두 미분양이 발생하며 100%를 기록했다. 대구는 분양한 53개 단지 중 54.7%인 29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3.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794가구 총가구기준 을 분양한 동대구 프루지오브리센트는 청약경쟁률이 0.53대1에 불과했다. 454가구를 분양한 달서구의 두류중흥 S 클래스센턴폴에 역시 0.82대1의 청약경쟁률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대구 부동산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지난해 23,943가구에서 올해 26,015가구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 당분간 공급 초과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구 인근 경북, 울산 지역 역시 지난해 4분기 미분양 비율이 각각 51.2%, 42.9%를 기록하면서 미분양 분위기가 대구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597 가구를 분양한 포항한신더휴펜타시티 J2는 청약 경쟁률이 0.46 대 1에 불과했고, 경북 경주시 건천읍의 신경주유보라아이비파크 B4,100 가구는 이보다 더 낮은 0.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전남 40% 강원 18.6% 등의 지난해 4분기 미분양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전체로 볼 때도 지난해 4분기 미분양 비율은 16.5%로 전 분기 대비 7.8%포인트 늘어나며 분양시장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도 청약 이후 미계약 사례가 나타나 청약시장에 먹구름을 더하고 있다. GS건설이 지난해 11월 분양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는 당시 1순위 청약에서 1533가구 모집에 이만 156명이 몰리며 평균 13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당첨자 계약에서 35%가량인 53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은 집값 선행 지표 중 하나로 증가세를 보일수록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 4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1 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 4094세대에 비해 25.7%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0월 1만 4075세대, 11월 1만 4094세대, 12월 1만 7710세대 등 하반기 들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늘어난 추세이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09세대로 한달새 2.5% 늘었다. 인천 경기가 각각 2세대 35세대 증가했으며 서울은 미분양 추세를 유지했다. 지방은 1만6201세대로 전월 대비 28.4% 늘어났다. 경북이 4386세대로 전월에 비해 174.5% 2788세대 급증했고 강원 53.2% 경남 39.6% 전남 10.7% 등도 많이 늘었다. 특히 대구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른 곳보다 일찍 꺾인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까지 무더기 청약 미달인 미분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의 신규 분양한 아파트 23곳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곳은 3, 4곳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신규 분양한 아파트 6곳 가운데 5곳 청약이 미달됐고 올해 들어 분양한 아파트 3곳도 1순위 청약률은 5에서 10%에 그쳤다. 이는 대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공급 물량이 많아 청약 미달 현상은 불가피하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도 여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1만에서 2만 세대로 추정되고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아파트가 파락세와 신규 아파트 청약 미달 현상이 타지역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전국 7449세대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규모별로는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019세대로 전월 402세대 대비 153.5% 617세대 증가했고 85평방미터 이하는 1만 6691세대로 전월 1만 3692세대 대비 21.9% 지천 999세대 증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주원인이겠지만 아파트 값이 단기에 급등한 것도 미분양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대선 결과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 심리에 따라 관망세 지속으로. 미분양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